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해수 장비는 필수로 필요한 장비들이 있는데 특히 담수와 다른 점중 가장 큰 차이는 스키머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해수어항 장비 편중 스키머에 대한 영상입니다 대부분 스키머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스키머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머 본체에 어항물이 유입되고 우드스톤 또는 모터를 이용하여 미세 버블이 생성됩니다. 버블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 어항이 녹아있는 단백질, 지방, 유기물을 붓게 만들고 유기물이 붙은 버블은 서로 뒤엉켜 큰 버블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큰 버블은 스키머 상단에 위치한 컬렉션 컵으로 떨어지면 똥물로 제거 됩니다. 그렇다면 스키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스키머 역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단백질 제거. 2. 유기물 제거. 3. 산소 공급을 통한 pH 유지. 4. 인산염 제거. 5. 이끼 생성 축소. 6. 물의 더러움을 제거. 7. 환수 주기 간격을 길게 터무를 만들어줌. 8. 물고기의 페로몬을 제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과 유기물 제거입니다. 단백질과 유기물 제거는 보통 박테리아가 제거합니다. 박테리아는 레드필드 비율에 따라 질소와 인을 섭취하면서 활착하지 않고 떠다니다가 스키머로 배출됩니다. 물론 박테리아가 모두 떠다니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활착해있습니다. 또한 박테리아 이외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유기물도 스키머를 통해 제거가 됩니다. 단백질과 유기물 제거로 암모니아를 낮춰주고 더 나아가 아질산도와 같이 낮춰줍니다. 그에 따라 물의 더러움을 제거시켜줌으로써 환수의 주기를 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 환수가 가능해집니다. 미세범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에어 흡입구를 통해 산소가 들어오는데 이 산소는 수조에 산소를 공급해주며 산소 공급을 통해 pH를 어느정도 유지해줍니다. pH가 낮아져 중성에서 약산성으로 바뀌게 되면 산호와 생물은 생존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또한 물고기들 간의 의사소통을 관여하는 페로몬을 감소시켜줍니다. 막상 페로몬 감소만 보면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으나 제한된 어항 내에서 지속적으로 페로몬이 증가되면 면역력이 크게 감소되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스키머는 단순 똥물 제거가 아닌 여러가지 순 기능이 있습니다. 스키머는 내부 배면이냐 하단 선포이냐에 대한 어항 구조와 FO, 짬뽕, 산호 위주 등의 컨셉에 따라 제품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보통 스키머를 선택할 때 세가지 기준을 보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스키머 관으로 흐르는 어항 물에 대해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유량에 대한 유관이나 버블 크기가 얼마나 작고 고르게 분포되냐 그리고 버블이 생성되고 컬렉션 컷까지 올라가는데 소모되는 접촉 시간입니다. 여기서 유량은 에어 흡입구로 유입되는 산소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산소와 유량이 적어지면 그만큼 버블의 생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드라이하게 뽑아내고 반대로 산소와 유량이 커지면 외탁에 게 뽑아내게 됩니다. 드라이는 걸쭉하게 또는 스키머 수위를 낮추고 똥물이 컬렉션 컵으로 올라가는 길이를 강제로 늘려서 진하게 뽑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웨트는 드라이의 반대로 스키머 수위를 높여 똥물이 컬렉션 컵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뽑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즉 웨트로 하게 되면 드라이에 비해 빨리빨리 뽑아내니 어항내 유기물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버블 크기는 버블 크기가 작고 개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버블 크기가 크고 개수가 적은 것에 비해 표면 장력이 많아져 그만큼 유기물 제거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은 스키머일수록 버블 크기가 작고 고르게 분포되어 나옵니다. 반대로 가격이 저렴할수록 버블 크기가 크거나 일정하지 않아 유기물 제거가 들쭉날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키머는 단순히 산소의 흡입량과 수위 그리고 DC모터 한정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버블 크기는 사실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산소의 흡입량과 수위로 어항의 물과 산소가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여 드라이하거나 외탁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키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원래는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우드스톤, 벤츄리, 칼럼형 거기다가 행온이냐 선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다만 요즘 사용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우선 우드스톤을 이용한 스키머는 에어리프트 방식입니다. 모터를 이용한 스키머는 보통 니들윌 스키머라고 불립니다. 우드스톤을 이용하는 스키머는 별도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소 발생기가 필요합니다. 스키머 하단에 직사각형 형태의 우드스톤을 설치하고 그 밑에 에어 호스를 설치합니다. 장점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공간 제약이 크지가 않습니다. 단점은 우드스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어항물이 흡입되는 양이 적어 유기물 제거가 탁월하진 않습니다. 모터를 이용한 니들윌 스키머는 우드스톤을 이용하는 스키머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또한 모터까지 포함되다 보니 덩어리가 커서 공간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어리브트 방식에 비해 모터를 회전시켜 버블을 생성하다 보니 일부 박테리아도 같이 파괴되기 때문에 단점으로 판단할 수는 있으나 요새같이 박테리아를 꾸준히 도징하는 프로바이오틱 요법인 경우 크게 단점이 되진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모방하는 베를리 방식이라면 에어리프트 방식을 추천한다는 해외평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소모성 제품이 없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스키머 수위를 조절하기엔 용이합니다 반대로 오드스톤 스키머는 산소 발생기로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스키머를 구매할 때 어떤 스키머가 가장 좋을까요 선프가 아닌 일반 어항으로 세팅하신다면 우드스톤 또는 미니 스키머가 좋습니다. 반대로 선프인 경우 니들리 스키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용량의 크기를 맞춰야 할까요? 가격대가 그나마 저렴한게 버블 매거스 스키머입니다. A5부터 A9까지 있고 이중에서도 A5를 많이 사용합니다.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60큐브에서는 A5를 많이 사용합니다. 300리터에서 500리터로 기입되어 있는데 60큐브인 경우 선포를 포함해서 300리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A5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에어컨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8평이어서 8평형 에어컨을 사면 은 에어컨이 풀로 돌아가야 방이 시원해지는데 그보다 큰 30평형 에어컨을 사서 조금만 켜놔도 금방 시원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큰 스키머만 산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대부분 니들휘 방식의 스키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며 물을 갈아버리고 거기에 공기가 유입되며 버블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고속 회전을 통해 스키머의 진동, 소음이 발생하게 되며 모터 회전으로 인해 박테리아가 같이 갈려나가며 파괴됩니다. 결국 조금 큰 스키머를 사는 건 좋지만 어항 수준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스키머를 구매하는 경우 박테리아 뿐만 아니라 유기물 제거가 너무 빠르다 보니 오히려 어항이 사막화가 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각 스키머 정보에 권장하는 어항 사이즈 물량을 적어놓습니다. 스키머를 운영하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 정리해봤습니다. 정답은 소금보충이 맞습니다. 다만 스키머로 배출되는 물량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염도가 바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스키머로 배출되는 물량은 어항 물량 대비 1%도 채 안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35큐브 어항 세팅 시 말씀드렸던 내용 중 양말 필터를 교체할 때새 걸로 교체하는 경우 스키머가 폭주할 수도 있으니 꼭 세척해서 넣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이때 세척하지 않고 넣을 경우 스키머가 폭주하며꽤 많은 물량이 배출됩니다. 그런 경우에 염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양말 필터를 세척해서 넣길 권해드립니다. 스키머로 배출되는 물은 드라이하게 뽑을 경우 검정색에 가까운 갈색으로 나오고 외수로 설정할 경우 아메리카노와 같이 연한 갈색이 나타납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 F5 어항에서 사용하는 큐프라민을 넣어서 발생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큐프라민 농도가 옅어질 수 있으니 큐프라민 농도를 맞춰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 어항에 붉은 시아노가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시아노는 인산염의 과다로 나타나고 스키머를 통해 일부 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키머로 나오는 물이 빨간색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시아노를 제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녹색으로 나타나는 경우 평소에 녹색 위주의 사료를 주는 경우 발생되고 또는 녹색 시아노인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녹색 위주의 사료 때문에 녹색 동물이 나오는 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미세기포는 스키머에서치하신지 얼마 안 되었거나 물잡이가 이제 시작되는 어항인 경우 나타납니다. 둘다 스키머 초반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일정 시간이 걸리며 보통은 일주일 안으로 자리를 잡고 미세기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미세기포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선풍칸 안에 있는 버블트랩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선풍에는 스키머에서 리턴칸으로 넘어갈 때 기포가 넘어가지 않도록 버블트랩을 설치하는데 수면이 너무 높아 버블트랩을 지나치거나 또는 버블트랩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버블트랩은 스키머칸에 있는 물이 리턴칸으로 넘어갈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버블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로 스키머칸의 물이 아래에서 위로 넘어가는 구조라면 선포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니 중간에 벽을 하나 더 세워서 설치하시는게 좋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AC모터의 장점은 내구성과 유량이 일정합니다. 단점은 공진음이 발생하고 유량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DC모터의 장점은 AC모터와의 반대입니다. 내구성은 좀 떨어지고 유량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점은 무소음에 가까우면 유량 역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변 편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다면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대부분 사용하고 있거나 추천할만한 제품은 아래 본문에 링크를 포함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명을 제외하고 스키머 제품은 다른 해수장비에 비해 가격대가 높습니다. 스키머는 가격이 비쌀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버블 크기도 균일하고 유기물 제거도 탁월하지만 아무래도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다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스키머는 모터가 고장나지 않는 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